오늘 저는 2019 서울모터쇼에 다녀왔습니다. 서울모터쇼는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맘프로TV 맘프로TV 킨텍스 가는 길이에요. 먼저 포르쉐 매장이고요. 이건 모델명은 잘 모르겠는데 막칸이라고 하네요. 색깔이 약간 특이하죠. SUV인데. 포르쉐 그 특유의 뭔가 딱정벌레 같은 느낌의 SUV예요 근데 포르쉐는 다 내부를 열어볼 수가 없게 문을 다 닫아놔서 창문을 통해서만 내부를 봤고요 요거는 경주용 차인 것 같아요 뭔가 엄청 엄청 멋있게 생겼고 얘는 918 스파이더라는 모델인 차인데, 뭔가 스파이더라고 이름을 붙여놔서 그런지, 스파이더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 뒤에 저 날개, 뭔가 엄청 쏜살같이 달릴 것만 같은 차예요. 그리고 718 이라는 차고 엄청 센 노랗네요 동일한 거 빨간색도 있었고요 얘는 오픈카라서 내부를 볼 수가 있어서 내부를 좀 가까이서 봤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 타 가지고 인증샷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저 핸들 에 있는 저 마크랑 같이 인증샷을 많이 찍으셨어요 그리고 이건 클래식한 포르쉐 옛날 차고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뭔가 포르쉐는 저 노란색이 딱 고유의 색깔인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렇게 예쁜 노랑은 아닌데 뭔가 예뻐 보이는 색깔이에요 네, 포르쉐는 저는 세단이 더 이쁘긴 한것 같아요 s u v 보다는 진짜 사람 많았어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쉐보레 매장이고요. 뭐, 전기차도 있고, 그냥 내연기관 차들도 있고. 이거는 그 미국 트럭 같은 차인데 새로 나왔나봐요. 이렇게 새로 나온 것들은 레이싱 모델들이랑 이렇게 같이 소개를 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아차인데 이거는 전기차 소울 서울도 생각보다 트렁크가 좀 작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얘는 모하비인데요 얘가 아마 얘도 처음 선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저는 이번에 가서 봤던 차 중에 이 모하비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SUV가 약간 저렇게 동글동글하면서도 각진 것들이 저는 되게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약간 좀 작은 SUV 느낌이었어요 투싼 정도? 크기? 얘 기아에서 이메진이라는 차인데 이거 되게 뭔가 컨셉차 같았어요 이거 실제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저 마크도 뭔가 특이하고 그치 엄청 특이하죠. 이거 약간 전기차 같아요. 전기차 뭔가 우주로 갈 것만 같은 차예요. 자 안에 있는 시트도 특이하죠. 그리고 토요타 그리고 마세라티는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는 싶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밖에서만 이렇게 살짝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고요 SUV는 진짜 렌지로버도 너무 예쁜 것 같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제규어도 같이 있었습니다. 얘는 아까 그 포르쉐 파란색이랑또 느낌이 다른 파란색이죠. 저는 제규어 저 마크 보면 뭔가 퓨마가 생각이 나요 퓨마. 아 어, 근데 모델 언니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언니가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QN5를 탔는데 황프로 차를 탔는데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르노 삼성에 대해서 차가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XM3로 새로 나왔고, 이거는 SM6. 그리고 테슬라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모델 S는 많이 보셨죠? 이거는, 저도 많이 봤는데 모델S도 있었고 모델3도 있었고 얘는 처음 봤어요. 모델X 이렇게 옆에 차 문이 위로 들리더라고요 좁은 주차장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뭔가 차가 엄청 멋있었어요 차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 마크도 멋있는 것 같고 아 근데 전기차는 조금 무섭긴 한것 같아요 얘는 약간 중소기업차였는데 이름이 예쁘잖아요 예쁘지 않냐 랩 예쁘지 않냐 되게 귀엽더라고요 약간 이런 분위기로 엄청 크게 여러 회사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SNK라는 회사더라고요. 그 옆에 바디프렌드가 있었어요. 이거 사람들 안마 받으라고. 안마를 받고 싶었지만 받지 않고 더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초소형 차들도 종류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노블클라스라는 차인데, 이거 어디 거지? 싶었는데, 보니까 기아랑 현대 거더라고요. 요거는 현대고, 이거는 기아. 엄청 고급지죠? 연예인들 차로 쓰이는 것 같아요 내부에 이렇게 다 TV도 있고 앞에는 현대기아마크가 없어서 몰랐는데 핸들에 있어서 알았고요 진짜 멋있죠? 가족이 엄청 많으면 이런 차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같이 여행다니고 하면 얘는 현대자동차 수소전기버스입니다 이거 만드시는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버스인데 되게 예쁘게 생겼죠? 버스를 타봤어요 엄청 깨끗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저희가 타고 다니는 버스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수소전기버스인 게 되게 특이하고요 그리고 벤츠 매장입니다. 벤츠는 진짜 저희가 자주 보는 외제차이기 때문에 어, 근데 자주 보는 외제차지만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외제차는 잘 알지는 못해서 근데 다 멋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벤츠 마크를 좋아해가지고 벤츠랑 아우디 마크가 제일 이쁜 것 같거든요? 와, 그냥 예쁘다 이렇게 하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멋있었어요 이 차도 색깔은 좀 별로였는데 저는 이게 약간 각진 거, 각진 SUV 진짜 멋있어요 엄청 강할 것 같은 차예요 이거는 EQ 실버 얼로우라는 벤츠 차인데 어 이거 실제로 있는 차인지는 모르겠고요 네, 아무튼 이것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엄청 뭔가 SF 그런 만화에 나올 것 같은 공상과학 차의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쌍용차입니다 티볼리 예전에 티볼리 엄청 많이 사고 싶었는데 티볼리가 색깔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얘는 코란도가 새로 나왔나봐요 코란도가 색깔별로 쭉 있었어요 남색, 뭐 진한 회색, 흰색, 연한 회색, 검은색 이렇게 있었고요 얘는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이 차도 진짜 멋있었어요 이차 이름이 렉스턴 칸이었나? 그렇, 어, 렉스턴 칸 이라는 차인데 얘도 엄청 강해 보이고 멋있더라고요 얘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아까 거는 오프로드로 개조를 한것같았고요그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여기서 자율주행을 한번 체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자율주행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 체험한 영상도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거 진짜 신기했어요 이렇게 한, 한쪽에서는 자율주행하는 그시한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뭔가 광고 효과가 좋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좋은 세상이 된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완전 100% 실현 가능하게 된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이런 자연 경관을 눈으로 보면서 나는 운전을 안 하고 그냥 100% 느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고 이렇게 다 보고 나왔더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019년 서울 모타쇼를 구경을 했어요 사실 이게 몰랐는데 제가 왜 현대자동차는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1전시장이랑 제2전시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늦게 간 바람에 제1전시장만 구경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내년에 혹시 제가 또갈수 있으면 조금 일찍 가서 제1 전시장이랑 제2 전시장을 모두 다 구경을 하고 담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개막식 날 제가 가서 서울 모터쇼에 어떤 회사들이 나와 있고 어떻게 전시를 하고 있고 한지 한번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어 왔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